흐아이미 <웃음> 싫은데 이형 <웃음> 아.. 극혐 조합이다 어, 수호 형! 수호 형! 같은 어, 거 가자 아, 같은 거 가자 소레 간다 소레 소레 간다 난난쓸게몇 없는데 오 잠깐만요! 치레, 치레. 치레, 치레. 아, 아, 아 아파 아이 씨끼 아파 아파 오 가자 가자 가자 소레거든요? 너는 아, 너아아아허 뭐야? 이어루프오시가 아, 돌아가 보이루허 가라 케아 포나 이거 수능도 또 까먹었어. <웃음> 아 잠만 나 이거 남자로 바꿔야 돼. 미영이 <웃음> 언니야, 소래 언니, 소래 언니, 소래 <웃음> 언니,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야야 이거 왜안 맞아? 아 제발. 난두 대가 인세 대씩 펴었는데. 예? 우리가 나, 니 우리가 아, 저거. 저거 못 잡아. 아. 고! <웃음> 아! 어! 아이, 짐승아. 어, 언제쯤 네. 아, 죽을걸요. 짐승남. 근데 저 짐승남. 아이, 아이, 아이, 아이. 네. 와, 고리 먹고 있어. 잠깐만. 아이, 미친놈아. 아, 아, 예! 예! 예! 예. 어, 나 이거 죽겠는데, 잘하면? 안 죽네. 어, 뭐야, 나 이거 아, 오르 걸렸어. 아니. 봐봐, 나 이거 아, 오르 걸렸어. 이거 걸렸어. 님들, 님들, 님들, 이거 보세요. 극한 그 내려놔. 나 오르 걸렸어. 극한 그 어, 내려놔. 다시 한번 가자! 어어 어디 갑니까? 아, 맞다! <웃음> <웃음> 아? 아, 이거 범인이 작아졌었지 <웃음> 어, 진짜 하향 먹었어. 이, 이 게임, 이 게임 왜 이래요? 모르겠어요. 손만 게임, 게임 상태 이상한데, 좀 많이 이상한데. 이걸 좀 어... 사람들이, 사람들이 다뭐 뭐 하나 하고 온거 같아. 소래 언니, <웃음> 어, 진영 언니, 그 망토, 진영, 어, 그 망토. 그 망토 정산 당했다 가자 오, 가자 허 감사합니다 어, 잠깐만 허 마, 밀... 밀었어. <웃음> 아니야 밀었어 아니야 <웃음> 밀었어 저 아니, 사람이 네어어왜 전기를 써오 어, 어. 신기하다 전기네 <웃음> 이거 세대만 겁나한 차 저게 이지다썼 거든요, 이제? 네, 네, 네. 와 이거 왜 이렇게 느끼차냐 망고? 허. 아좀 한번만 대박 터트리자한번오미하미하미하어하야야하하하하하하오미하 아. 님들 저 늑대 남자거든요. 하하요하하하하하하하하 아! 하 기봉. 뭐야? 아, 나 무슨 눈었어. 자 보세요. 자안 가시나요? 아니 총, 아 이거부터 봐요. 이거 총. 아, 아 오케이 오케이. 가자 오케이. 가자 밀어전 밀어전 가자. 오케이. 아 미친. 막았는데. 아 막았는데. <웃음> 와 이거 어, 다운 판정이야? 나중에. 나중에 봐. 나중에 봐요. 아 지금 은싫어 어응. 어.. 뭐? 어 깜짝아 오씨 ㅂ 어? 야.. 프리몬프리몬 피가.. 피가 넘네? 맞네? 피가 좀 많아? 이거 뭐야 이씨 아니 제발 좀! 뭐야 <웃음> 어? 이거 종기야 아니 까마귀 한 번이야 네, 한번 해야지 와.. 와 유니크 와.. <웃음> 우리도 한 번쯤은 이겨야 지 않겠수? 인정 유니크? <웃음> 유니크? 유니크 썼어? 메달 옮긴다. 아니야. 메달 옮긴다, 아니, 아니. 유니크 내가. 아니야. 내가 메달 옮긴다. 아니야. 내가 이거 메달 옮긴다. 어? 아 잠깐만. 잠깐만. 안돼. 저 사람이 피가 더 많아. <웃음> 어? 어? 나왜 불었지? 아 이거 아 매혹 시켜야 되는데 매혹 어, 님, 매혹 그냥. 그냥 매혹 어아트 <웃음> <웃음> 어? 보냈다가 내가 갔네 아나 어. <웃음> 육성 1도안해놓은 약한데 저도, 저도 이거 육성 안해 놓았거든요 안, 해놓았군요. 약, 안 약, 했거든요 자 이거 육성 보시죠 육성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응? 다 까먹었는.. 네? 거는... 응? 응? 응? 아무튼 이거 약함 저 아다질 좀 주실래요? <웃음> 오, <웃음> 아헤이다 오! 오! 오! 오! 오! 오! 뭐야, 오. 아 진짜! 아! 나, 아! 아! 오! 오! 오! 오! 오! 오! 오. 오. 오. 아 아니 피하지마! 아 어, 뭐. 이거 이거 변하게 오! 어, 오 어, 미친 거아와 <웃음> 살려주세요! 미안해... 어, 반피라피있안 아, 돼! 돌아가. <웃음>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아 <웃음> 개웃기네 이거? <웃음> 어 아이. 어왜 스테야? 잠깐만 어? 아닌데요? 와. 아파요 지금! 아 에바지... 때려 때려 빨리 때려! 때려! 자, <웃음> 내가 주 Oh, 어 e a h y 예 a h 가 <웃음> <웃음> 어? 죽었네. h o 끼 y e a 냐 Oh, yeah. Oh, yeah. Oh, <웃음> 야. 아니, 네. 너 아프다. 너 아프다. 아니, 오 예. 예! 장이 아프다. 예. 우와, 예. 어. 어, 어, 어. 나도 옷입 만들 거야. <웃음> 나도 만들 나때 어딘 저쓰레기데기한테 그 지금 대가 나오고 있거든요. 어차피 이게 정 망한 계정. 자 보시죠. 웨울프 가케라는이거 그런 건 없나? 네. 온다. 그분이 온다. <웃음> <레일> 예 <깜만>. <레일> <웃음> <웃음> <레일> 하나는 아야될 같은데. 아, 맞다. 그러네. 이거 어? 떨어지고. <레일> 어이 죽이려다 뭐야?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미안 내가 내가 잘못했어. 미안하다고. 미안. 미안하지 미안. 된... 미안 미안 진짜 미안. 미안하다고. 아. <웃음> 어, 아니야. 어, 까 까마귀 봤어. 뭐야? <웃음> 아, 고대 그 특명이 지는 거. 네, 그거... 까마귀, 까마귀 <웃음> 의미가 없음. 그냥 까마귀 의미가 없어. 딱한 대만 치고 나가니까 <웃음> 까마, 까마귀 의미가 없다. 자, <웃음> 근데 는지다 응, 저걸 스트레인지한테 주지. <웃음> 아니, 왜 거기서 함정 파고 계셔요? 지켰네. <웃음> 아, 망했어. <웃음> 왜, 왜 피가 반피야? 뭐 했어요, 그동안? 뭐 했냐고? 헬스 트했는데 하. 그럴 수도 있어. 잘 있... 가. <웃음> 갑니다, 저 먼저. 아니야. 아, 존나 아파. 아, 잠만. 어? 뭐야? 어, 바보다. 원래? <웃음> 어. 아, 안, 안 돼. 자, 일단은 저 피가 없거든요. 피가 없어? 피가 없어? 네. <웃음> 어, 야나 잠깐 게임 튕겨... <웃음> <웃음> 예? 게이드! 아닌데, 그거 수호 형인데? 어? 아, 그래? 네! 에이 어? 뭐야 방금? 뭐야? 뭐야! 뭐야? 아, 맞다. 디버프 걸지, 이건 오, 잠시만! 안녕. 안, 안 돼. 안 아, 돼. 저, 마중님 좀 어떻게 해 주실래요?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게 뭐야? 네. 띡! 띡! 띡! 띡! 어, 안다 <웃음> 어, 뭐야 어... 음. 오지마, 오지마, 오지마! <웃음> 어... 오, 잠만, 잠만, 잠만, 잠만! 어 일단은 안, 안 자요, 저는. 아 그렇죠. 아, 아, 아. 그렇죠. 아, 아, 아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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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볼사랑어나왜 이거 나가 어 이거 모래 그거했어 몰라 한명 맞아주지 싶은데 맞아주네 진짜 맞아주네 <웃음> 나 없는 줄 알았는데 아이 아이 아이 당당당당아 오, 잠만, 잠만, 잠만. 잠만잠만 잠시만, 잠시만, 잠시만, 잠시만, 잠시만, 잠시만, 잘 가! 안 잠시만, 잠시만, 잠시만, 잠 예~~ yeah. 빨리 와요! 왜 안와요? 오 씨발! 네. 허?! 어어이 oh. <웃음> <웃음> 은근 빡치네요. 네? <웃음> 전기, 전기 진짜 살짝 모자란데. 자, 그러면 저는 님들이 빡치할 만한 밀기를 하겠습니다. 아, 밀기. 네. <웃음> <웃음> 가자, 가자. 쓸만한 용비 나 이거라도 쓰자 잡혔다 잡혔다 이 새끼 <웃음> 이 새끼? 미안해 미안 안 아! 어, 뭐야 이거 띄워주는구나 안댕. 아! 아 나중에 봐 요. 뭐야 밀지마 나잇야 no. <웃음> 어나 죽는다 이거 낙 때문에 이렇게 아파 그래, 아픈... 나 처음 아, 아, 맞아봐 아, 아, 아, 나날 밀라 그래 <웃음> 어어어안 어? 어? 안농 <웃음> <"랑>... 어. <웃음> 아... 아이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저 일단은 상대 별로 안 때렸거든요. 아이다 <웃음> 안 된대. 나쁜 걸렸. 아 그거 쓰기 있어? 아자지마 그렇지, 그치, 그치지그치뭐 하는 거야? 지금 뭐 하는 거야? 망했다. <웃음> 뭐 하는 거야? 지금? 지금 뭐 하는 거야? 허 솔직히 다 살려줬는데. 뭐 하는 거야? <웃음> 아다 살려줬는데 헛, 난 나쁜 목소리 들었어. <웃음> 뭐 하자는 거야 지금? 알려도 어. 쐈어! 어 깜짝이야 <웃음> 어, 어 깨졌다 오, 방파구나. 어 방파구나 <웃음> 오케이 <웃음> 저힐좀 <휠> 주실래요? 힐좀 <웃음> 시간 벌어주시 가자. 감사하게 이거 <웃음> 어, 재밌는 거 있다 <웃음> 어 나도 재밌는 거 있다 가자 잠깐만 오지마 어 잠깐만 야이 까마귀 뭐해? 아 <웃음> 까마귀 야, 야. 가자 가자 가자 아, 아 뭐해 뭐해 뭐해? 아 <웃음> <웃음> 뭐야? 짠진방카 짠진방카 개꺼 안돼 다꾸리 하지마 한 번만 걸려나 오늘 와. 이거 아닌데? 아 자꾸 헷갈려 오지마, 오지마, 제발 오지마. 자. 아니에요! 그러지 마세요. 헤헷. 기어비 기오비. 아야! 헤드! 헤드! 헤드! 헤드! 헤드! 헤드! 헤 그만해! 와... 총알 갈 때. 와... 어? 어? 한 판만 이겨봅시다. 유니크? 나도 한 판만 유니크. 이겨보자. 맞아 유니크 쓰면 안 되지. 나 화면 튕겼어, ㅅ 발 <웃음> 일루와, 일루아 일루와. 화면 미안해, 나갔어, 아, 짜증나게. 미안해! 아. 미안해! 한국어, 한국 한국어, 한국어 자리야, 한국어. 아, 응? 응. 뭐라고? 응? 응? 아, 안녕? 아, 화면 나갔어. 예. 응. 미안해. <웃음> 아잇! 야, 어? 어? 어, 뭐야? 나 뭐야? 뭐야? <웃음> 됐다. 나 피방 가야 되는데 이런 면때 네. 피방 갈 타이밍 놓치는. 거야. 아니야 피방 가지 마. 안돼. 피방 가야 돼. 안 가도 돼. 괜찮아. <웃음> 그렇게 얘기하면 어쩔 수 없지.